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벌써 20일 이상이 지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의 제재가 발생하고 러시아의 경우 당장 187조에 대한 디폴트에 임박하고 러시아는 원유 최대 생산국 중의 하나로 제재에 따른 수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15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2 0 0 0원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유료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지만 2012년 10월 넷째 주인 2 0 0 0원을 넘긴 이후 2년 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방의 비축 원유를 개방하고 일부 증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료세 인하율 20%가 7월 말까지 연장되며 30%까지 인하폭을 확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제유가로 꼽히는 WTIU와 브렌트유의 경우 전쟁장기화와 산유국들의 증상 기대감에 따른 하락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 물가에 적용하는 데는 2에서 3주가 걸리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으로 지식탐구였습니다.